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네 오늘도 빅박스에서 이렇게 또 도색을 하고 있네요. 아 집에 화장실에서 이가 너무 힘들어서 네 오늘은 여기 플레이 메스튜드라고 AR 샷시 차를 준비해봤어요. 네 여기 제가 좋아하는 F1 스타일의 또 다른 카울이 있는데 어요런요런 모양이에요. 어 조금 더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음. 굉장히 날렵하고 세련되고 좋은데 이게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 게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앞쪽에 세팅하는데 상당히 걸리적거려요 <웃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섀도우샤크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요 <웃음> 오늘 얘를 도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 하면은 어 올블랙에 오랜만에 또 나이트메어 2 만들었던 것처럼 그 유니콘 건담의 사이코 프레임처럼 그 평광 필름으로 표현을 좀 해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얘를 그래서 좀 강한 카리스마가 보이게 새, 새까만 색깔의 이제 사이코 프레임 같은 평광 필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저히 이게 끝이에요 <웃음> 다른거 없어요 검정색 한번만 뿌리고 끝난거예요 역시 아, 유광블랙은 광발도 좋고 아, 카리스마가 그냥 아, 진짜 어디에 조합해도 좋은게 검정색인것 같아요 자이 아이를 이제 사이코 프레임을 한번 넣어줄까요 형광필름 붙이러 가보겠습니다